네두 번째 캐는 마리가리, 마리가리, 마리가리.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아, 아,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그러면은 안 다팀 몰라팀 나눠 쓰시고요. 네. 공격이야, 공격. 아, 나 공격이야? 공격 좋아. 이자를 네.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한 명, 두 명, 세 명.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전에 슬리퍼 이기신 팀 저희는 공격부터 하겠습니다 공격부터 네, 수비로 그럼 자연적으로 아니 저희 공격부터 할래요 아예안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기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열정과 인생을 걸까요? <웃음> 그래 열정과 인생을 라이브. 걸고 어떻게 아까처럼 전력 지점 한 바퀴 오케이 두 바퀴 청춘이니까 두 바퀴 청춘 두 바퀴. 네. 그래신 진짜 아까 민규가 아까 전력치 안 했어. A 씨도. 슬리퍼가지고. 슬리퍼. 어. 그러면은 공격부터 자. 하겠습니다. 공격 공격 공 플레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수나 저거 잘 보고 발 떨어져서 찍어도 된다. 의자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오케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 도로도 가능해요. 한발자국까지만 상관없 상관없 상관없.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인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야. 이게 적당히 예, 나가주세요. 음. 알아서 납득 가능할 아우. 정도로만. 아우아우 아우. 아우. 이거 안 돼? 이거 맞잖아. 대대 대. 이거 아웃이잖아. 잠깐 이거 아웃이잖아. 이게 친 거지. 도겸이 친 거야. 던진 거야, 거야. 친 거야 맞은 거야. 친 거야 친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몸에 맞으면 아웃이고 손으로 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치면 인정이지? 다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굿자! 둘! 하나! <웃음> 셋! 야 순간 이지가 <승관위지가> 부담스럽겠다 <웃음> 그치!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오, 오. <웃음> 가! 그렇지! 원아웃이 하나? 원아웃이, 원아웃이 1, 1점. 1점. 1점이야 1점! 원아웃이 아, 1점. 1점! 아직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 어. 근데 우정 잘친거 맞아? 그래, 어. 형이 쳐갖고 슈왕이 간 거야 그치! 맞아 맞아 아, 오케이, 너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투수가 좀 앞으로 와줘야 될거 같아 뒤로 와줘야 될거 같아 투수가 조금 뒤로 와달래요 hey! 둘셋맞셋이점 hey! 네, 아아 네, 이렇게 한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도로도 가능해요 야, 센스 있게 셋 아웃! 아! 오케이 아웃!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자 여러분, 아우스. 아우스. 아우스. 아우스. 오케이, 잘한다. 자, 여러분 센스 있는 도로, 도로 가능합니다 조심 원 쳐야 돼 이게 테니스 오을 오늘 받기 너무 어렵네 아 아, 근데 슈아가 점수 많이 했는데 아, 승승은, 잘 승승은 잘잘 기가잘 맞아 아, 아, 잘 어, 잘 승승은 자 승승아, 눈빛이 뭔지 알죠? 바로 눈빛으로 갈겁니고 얘들아, 이겨줘 이겨줘 세명 누구? 오케이, 오케이 1명, 2명, 세명 승승, 어, 제가 갈게요 오케이. 많이 잡네, 오늘 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다 나가, 다 나가! 1점! 1점, 3점! 에이! 이겨고요, 다 나가, 나 阿姨我来接 <laughs> <laughs> oh, okay. <What> <laughs> 오케이 자 오점 어, 그, 그, 아오점아 그, 그, 그, 어, 플레이어 오점아 맞아 아우이야아우이야아우이야아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이미 아. 이겼어 맞아 어, 어. 맞아 맞아 근데 이미 어. 이겼어 몇 점인데? 오점 냈어 네서 그러면은 두 바퀴 전략 실전 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아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아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아애아메아션아아 디아 디아 디아 디아 아 빨리 뛰어라! 한 바퀴 남았어요. 지금 찾아! 가 뚫었어. 파라 바 반파 와 반파 와 반파 왜 마라톤 동안인지 알겠다. 오 뚫어. 그왜 마라톤 동안? 마라톤 동안. 역시 마라톤 동아리. 아, 에이스네. 어, 이제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걸고 하시겠어요? 야 운동장 그만두자 힘들다. 아이 뛰어도 <웃음> 그만하자. 세 바퀴 세 바퀴. 운동장 세 바퀴. 아, 아, 야, 야, 저, 저, 저, 세 바퀴. 아 쎄점슛 쎄점슛 고한 바퀴면 충분해.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오케이 민규 팀뭐 공격할 거야 수비할 거야. 수비 먼저 해보자. 아 수비 먼저. 해보자. 그러면 그래, 우리 안다팀 공격부터 갈게요. 오케이 안다 팀. 오케이. 다들 첫져 제대로. 네 중요 중요 중요. 오케이 시작. 파이팅 파이팅. 좀몇 개. 좀 견제해 견제. 견제 앞으로 사자 견제쳐견제쳐 그게 약간 부담돼 심리에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그거 그치 그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그치 그치 그치 잘해, 잘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잘잘 야, 왜공 나만 주서? 너한테만 가, 공이 하나 10점이래요 둘둘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진짜 공이 민규 한테만 오네 하나 이미 땅이... 어. 아유, 진짜 땅 나겠어 너무 가 진짜 나이스 아유! 선이! 아 처음으로 잘해 해야되는 야! 땅땅 떨어지면 오케이 와 너무 잘해 공격!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공민규 언니 반가내세명 아까 안했더세명해 그냥 오면 빡주 뛰면 돼 열심히 뛰면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 하나. 좋아 좋아 느낌 너무 좋아 승관이 형지 좋아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승관 앞에 있어도 되더라 오케이 아예 승관이가 밖에 앞. 지아 그럼 이거 파울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세신 거야? 아, 파울은, 파울은 계속 아, 가야 되잖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네개 파울은 왜냐 상대 팀이 잘못하거 맞아 맞아 맞아 오 어. 그렇지 갑자기어 <웃음> 어, 어. 아, <웃음> <맞다 뭔데>, 그렇지! 갔다 3점, 4점, 3점, 4점. 3점. 6점. 6점, 6점. 6점, 6점, 6점 8점 나이스 나이스 강웅 서있어 나이스 이어 아니 형이 방금 더 그렇게 이런 식 던지는 거지 마자고 아니야 아야 웬만하면 지금 이제 폭투에서 점수 많이 나거든 최대한 잡고 되는 느낌으로 가. 민규야, <웃음> 이거야. <웃음> 여기서 회복하면 할게요. 돼. 할게요. 예, 회복하자회복하자 어? 오 도루 도루 도루, <웃음> 나이스, 도루, 도루. 나이스 나이스. 어, 됐어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 조심 조심. 어. 몇 점이야 지금? 두 점, 우리 2 점. 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세. 음, 다어요디에 음, <웃음> <T8 형> 보고 <웃음> 있다. 야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리셋 당근 당근 당 나이스 토르 나이스 토르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스이이스이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점이에요 지금 10점 넘었죠? 12점 이점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오이 이거+ 이거+ 이다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자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자 민규 민규 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하태요한번더 자태요+ 한번 더 자태요+ 다음 요이로갈래요 다음 놀이로 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오케이, 오케이. 자태요+ 자태요+ 자태요+ 자 뭐. 요 <목소리>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약속. 아아다네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지금은 이제 피구를 해볼 거예요 아, 여러분. 아, 아. 피구가 아. 진짜 추억이 많은 그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릴 때 많이 했었죠. 네. 진짜 오랜만에. 네. 혹시 이 룰이 어떤지 한번 멤버들이 공을 맞을 때 네. 상대편이 정해준 포즈를 하고 맞으면. 안 죽는 거 아, 뭐야 이거? 아 실드 포즈? 시, 어, 실드 포즈 아 오케이 재밌다 근데 그러면 죽을까? 그냥 다르면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다 그냥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려운 뭐 포즈를 정해줘야죠. 정해줘야죠 상대가 정한 포즈 어, 그 그러니까 막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랑 뭐,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 그 던질, 아. 던질 때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던질 때그 포즈로 맞으면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포즈를 했다 아. 이런 어, 포즈를 할때 맞으면 안 죽는 건안 죽는 거예요 근데 맞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쫄면 아닌 걸로 하지 진짜 아무렇지 이렇게 맞아야 오케이 그러면 이쪽 편에서 이쪽 팀들 한테 포즈를 정해주세요. 어, 여기도 서로 논의하시고요. 포즈 어려운 걸로 할까? 어려운 걸로 해죠. 이걸 해야 쫄겠단다. 아, 꼬발로 아. 무조건 꼬발로. 어, 꼬발로? 꼬발로. <웃음> 안짱 꼬발 안짱 이거. 오이걸로 어, 할까? 이걸로? 승관은 아, 안 되는 거 어? 아니야. <웃음> 저 그냥 피할래. 이거 못해가지고. 아, 이거만 계속 이러고 너, 있는 거야. 너, 나 이런 걸로 할까? 어 그래. 그래 저저저 저, 저. <웃음> 그럼 이걸로 여기는. 이렇게? 어 이쪽 팀이 아, 이거야? 이렇게 해요 이거 아, 네. 다리 굽혀야 돼요, 이거? 이 골반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 이렇게? 어, 이렇게요? 골반이 나오는 걸로 오케이. 네, 오케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 하나, 셋, 셋, 넷 칼근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왼손이 위요? 예, 네, 왼손이요 왼손이 위 왼손이 위, 이렇게? 우는 네. 디노야? 아, 우는 디노 그 대신 이게 안짱으로돼야 되는 게 포인트래요 안짱과 꼬발이 꼬발 꼬발 돼야 돼요, 돼요. 오케이, 바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 어. 야, 근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잘안할것 같아 막고 죽을 것 같아 근데 혼자남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 혼자남을 때 혼자남을 때 계속 계속 그러고 혼자 남았을때 이거 계속 하면 계속 살잖아. <웃음> 혼자 나을 <남을> 때는 이거세번 <웃음> 밖에 못 써요. 세 번으로 할게요. 세 번. 갈게요. <웃음> 어. 아, 못 하네. 어, 소리 나지. 저 우리 이 <웃음> 조금 더 안담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안담으로 생각. 아, 게 만들겠다. 이거 유행하겠다. 작년 무궁화꽃 준비했습니다. 요로 이거 유행하겠다. 네, 이거 좋아요, 이거. 예, <웃음> <웃음> 네, 이거 좋아요, 이거. <웃음> 근데 아, 아니 근데 너무 웃어 워 이라고 볼 나가야 돼. 진짜 일심동체 진짜. 네 이게. 쇼이 쇼이 쇼이한테 고인다. 쇼이한테 고인다. 안녕. 안녕. 야 어차피 근데 처음 죽어도 좋아 디노야. 네가 잘해줘야 돼. 맞아. 오히려 좋아. 네가 잘해줘야 돼. <목소리도> 그러니까 혹시 모르때 <모르겠다고> 끝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디노 우리 때린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피해야 돼. 와 좋아 좋아. 여기 여기 로거 포즈했어, 포즈했어! 포즈했어, 포즈했어! 나이스! 우리 살짝 늦었어! 이거 뭐야? 아, 아, 어 이야, 로이면서뒤로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니 대박이다 이거. 실드 실드. 대드이다 아, 이거. 야, 야 조슈아, 조어아사 잠수에 살리는 거야? 나스 형, 이거 규칙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잠자면서 고민했어. 형, 김민규 높이 던진다. 바로 준비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오케이, 딜러 들어와 어, 나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딜러 들어와 들, 들, 들... 아, 잠깐만 참... 잠들었 <놀라> 아, 제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잠들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 알았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한번 살려줄 테니까 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저거 뭐야? 뭐야펀펀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쳐내버리죠야 지금 저기 있으니까 아 뒤에서 아. 받아줬어야죠 네 다시 가시죠 이게 뒤돌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뒤를 오격하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야 어, 등은 없다 하 등은 없어 바로 바꿔야 돼 등은 없다 하 등은 없어 바로 바꿔야 돼 어? 바로 바꿔야 돼. 어, 어, 어아 오케이 오케이 기자가 있어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근데, 근데 오히려 어,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한명 어. 있어야 돼. 웃긴데 막으니까 멋. 때 멋있던. 그 포즈 안 했으면 안 맞을 위치잖아. <웃음> 지나 <알겠지, 웃음> 사실 되게 빗겨 나갔거든. 어 오케이 살았어. 한 명. 한, 한 명. 한명들가알이스 아웃. 아웃. 아웃. 안해안 해. 여기 떴다. 약간 약간 이랬어. 약간 좀 아마추어였어. 한명 살아. 한명 살아 우리. 우 들어 야 이제부터 살리는 거 없어. 요안 끝나요 이러면. 없어 없어. 어. 오늘 모자, 오오 니가, 니가. 어, 좋아 좋아. 아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고있잖아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 저거도 맞는 순간에 딱 이거 있어야 돼.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있어, 아. 돌려. 야. 어? 아! 소리, 소리, 소리 민규야! 어?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돼, 이거? 근데 야, 나 돌아가지 아, 말아 아, 이거 아이잖아 아, 내가 이렇게 다가잘올라 반동이 가니 이게 인정, 인정 한몇 맞추려고 Let's go, Let's go 잠전 조슈아 등 맞추면 돼, 면등 맞추면 죽어 등 그거 아니야 아등 맞으면 죽어 등 맞으면 죽어 아, 등안 어 되는 걸로 아 근데 그거 인정이다 아, 그거 인정이다 아니 이거 되는 거 맞아? 지금? 어. 되는데 등만. 등 맞으면 등만. 안 돼요 아, 여러분 야 포즈를 바로 뒤로 바꿔야 되거지 아우 까비 이거 믿고 싶다 딱! 딱. <웃음> 야, 형 같아 오는 중인 같아 어머 아빠 발꼬라기 아, 아, 예? 등을 노리셔야 돼요 야. 등을 나이스! 자! 그렇지 주인님 일어나 어 주인님 저쪽이 명호아 명호아 <Adams> 야, 댄스, 뭐야, 댄스 요기야, 야, 그냥 잡아! 아, 민규야 패스를 해, 패스를 도겸이 있다, 도겸이 어, 어, 어, 어 이거 넣었어, 넣었어 인, 얘가 넣었어 인, 인, uit, 얘네 거, 얘이거 어, 아, 도겸 맞췄어야 되는데 하. 때려! 퉁! 아이고! 아이고 어, 잘한다, 잘한다, 못,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못 잡았어요, 오케이 오! 어. <웃음> 어, 깔끔한 방어 이제부터 제한 줄까? <웃음> 앞으로 한 사람 당네 번씩 그래 그래 오케이 지금부터 한 사람 당네 번씩이에요 한번 아유. 나두번두번 짜짜 잘했어 잘했어 김민규 두번 에스쿱스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야 원해 우리 거 원해 우리 거 우리 거나두번한 거야? 어넌두번 에스쿱스 두번나두번 제네들이 한 번씩 오케이 잠깐 좀 쓰게 해야 돼겁좀 쓰게 해야 돼. 아, 미안, 우리 거, 우리 거, 우리거 우리 거. 오, 찾아. 이제 흥미진진하다. 와! 오, 오, 오, 오, 오 뭐했어? 어, 이제 마지막 남았어. 되게 많이 했다. 와! 오, 야, 민규 한번 남았어. 알아, 알아. <웃음> <웃음> 한번 유지해 한번 유지해 한번 <웃음> 유지해 <웃음> 헉! 됐었어 됐었어 예 아, 예야 유지해야 돼 이거 아, 유지해 이거 유지해 아까워 이거 유지해 아까워 영호 어, 아아 놀아 이렇한번 유지해 중심을 너무 잘 잡네 좋아 좋한 번에 유지한다고? 야손 잡지 않겠안 보이네 와! 고! 너무 잘하네. 어, 풀린 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아이, 저것도. 오, 번호 표정까지 아유, 완벽해. 표정까지 완벽해. 와! 야, 나 옷이다. 드냐, 드냐. 아, 너등 맞았어? 어. 등 맞았어? 어디 맞았어? 어, 등 맞았어. 여기 맞았어. 아, 나가. 거지. 아, 나 혼자야? 어, 어. 번호 혼자네. 돌리는 거 있으니까 너무 안 끝내도 돼, 한 번에. 돌리는 어. 것도 에이. 있어. 우와! 오호! 아, 야, 야, 야! 잡아. 시게 몸을 잡아, 나이스, 아, 깜짝이야 아, <웃음> 나 살려줘 너 나왔냐? 나 어, 나이네나 나 나왔나? 어 네. 너등 지켜줄게 왜, 뭐 하는 건데? 나 아이템이 없어 아, 이 그렇지! 버논이 <몰이> 잘한다 버논이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버이 좋아 아이츠. 어, 우리 보인다 어, 형 어, 나다 나이스, 나이스 돌릴게, 돌릴게, 돌릴게 야, 야, 츠고 돌릴게 렛츠고, 츠고 돌릴게, 돌릴게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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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팀에서 열 번으로 할게요. 된 거고, 두 명이 같이 써도 하나예요. 오케이. 야, 세븐틴 안무 동작 뭐 없냐? 콜콜콜콜. <웃음> 이거야? 이거 쓰면, 돼요. 아, 쓰면 돼.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까지, 아, <웃음> 이거까지 해야 돼요 야 바로 올라갔는데 떨어져 죽는 거야 우리, 우리 뭐야? 어서? 우리도 안무를줘안무를세 번째 안무를라이즈기억라이브 기억해 라이브인 기억해 라기해 라이브인 기억해 라이브인 이브인 기억해 이브인 기억해 라이브인 번억해라이브두번억해 라이브인 번억해 라이브인 기억해 라이브인 기억해 라이기가이 기억해 야돼 너네 기억 양심껏 세번 기억해 라이브인 기억해 라이브인 기억해 이브인기이브인기이 네, <목소리를> 그래, 가수인생을 걸고 양심 껏해피구에가수인생까지 어 걸어 은 자. What? Well, a small 는구구정 e 잘 못해. 우리 w a 로다 y 수 o 가 h 줘 수영 c a 가 She's 가 r y i 뭐야? to c 좋아 좋아 좋아. e 야 h it was. w h 와 진짜 <웃음> 던져 별 효과가 없었다 너무 던져 아이고, 너 너무... 왜? <웃음> 깜짝 놀랐어요? <야>, 누가 <웃음> 이해던지라 지가, 지가 던지게 누가 <웃음> 이해던지아 진짜 빨리 아무 때고 저기 나가야 겠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어 에고 아니야 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아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웃음> 아니, 야, 어, 많은 던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아 <웃음> 이래 하하 파이어, 파이어 아아, 아 나, 나, 나, 나, 나. <웃음> <웃음> <놀람> 뭐지? 오케이. 좋았어, 보아 좋았어 보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놀람> 야 승관아!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 너무 못 차해, 너무 못 차해 잘어 잘잘 아, 미안해 조경이잘 던져 그냥 못 던져라 동작 안쓴거 아깝다 뭐야, 멋신척왜 하는 거야? 야, 항상, 야, 항상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돼. 왼쪽 어깨를 그래서 먹버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야, 한번쓴 애들 많다 아이스 어 준이 맞았어 아니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대지진어아 진짜 하려 <웃음> 들여봐 나이스, 나이스 맞았어 맞았어 맞고 했어 맞고 어, 맞고 했어 나이스 어나 목에 다본거 같은데 급병 어. 민경이야 민경 거야 어 주고 어, 어 주고 가요 아 너, 너무 맞았어 좀 많이 <웃음> 뭐야 나 져야지 귀여 <웃음> 그렇지, 그렇지. 삼각질을 만들려고 아 미안해 준영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땅 맞고 오케이. 맞으면 안 죽어요 네, 땅볼안 죽어요 와, 너무 힘들게 한다 <웃음> <웃음>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와, 봉까지 아, 얻어왔어 나이스 <웃음> 준비 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상해! 안나오네 아, 누르니까 펼쳐지는데? 안나오네 공을 맞고 펼쳐주는 인형 같다 호눈아 <놀나> 바로 던져 호눈아 어. <놀나> 바로 던져 어어어 <놀나> 호시 형! 와! 미안해! 어? <놀나> 미안해! <놀나> 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등등 등, 등! 호시 형 바로 뒤에 등! 호시 형 바로 뒤에 등! 주황 주황? 살았어 살았어 호시 등 맞추려고 했잖아 나쟤 눈을 못 봤지 오시가 피구를 좋아하네 아웃이다 아웃이야 아웃이야 나이스 야나이 어? 어? 미아이탈탈 <웃음> <이상하게, 웃음> <웃음> 이게 잘져 아까 갔다, 아, 갔다. 왔다, 오, 왔다, 오, 오늘 아, 바지 <웃음> 대잔치 왜, 바지 터졌는데? 어이바꿔 아, 쳤어. 같은 팀한테 야나나 그 갔다 올게 나 갔다 올게 어. 야 그, 그럼 내가 가자 저로 가자 어 오케이 어, 계속. 어, 계속.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등등 아,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동작이야 등이 열리잖아 이거 안 하는 게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등등 포즈가 등아등 등등 바로 나이스, 등 등등 등등 자, 아, 두명 나왔다! 야, 렛츠고! 그러게 우리도 두명 나왔어요. 여기저기기기기 예! 죽였다, 죽였다! 아, 우리 팀 너무 잘해. 아, 그러네. 잘해. 잘한다. 아, 못 썼다 우리가. 야, 이게 너무 너무 등이야. 어. 야 이제 나 학원 가야 돼. 나밥 먹으러 어. 갈래. 그래. 야 나랑 같이 아, 뭐뭐 먹으러 갈 사람. 그래. 나. 어, 같이 가. l 츠고 s go. 나 e t s g 와 w 와 w 와 o w 언제까지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진짜 종이 비운다 안다 안다 다 안다. 고생했다 안다. 슛 h 슛 o t 어아 뭔지 뭔지 얘들아 방학 갈보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조이이더 기대되는 고인 조금 조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야 아. 준이가 한번 해야지. 준이 해보고 싶었을까. 아. 무공하고 집이었습니다. 누군가. 아, 그래. 무공하고 아, 집이었습니다. 무공하고 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가든데? 이거 와. 림보 투자 <웃음> 림보. 치자, 림보. 야, 도겸이 뒤에 아무 칼금으로 붙어. 도겸이 뒤에 칼금으로 붙어. 무공하고 집이었습니다. <웃음> 림보 림보 투자 언제까지 할 거야? 허리 아파. <웃음> 무공하고 집이었습니다. 필요 무공하고 집이습니다필요 저거. 아, <웃음> 무하고집이습니다안 아, 잘랐어. <웃음> 안 잘랐어. 못 잘랐어. 잘랐어. 아, 그래도 와 형. 무하고집이습니다 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무집습니다 좋아 좋아. 저거야 저거. 너 이리 와 승관아 이리 와 아니 난 마지막에 했잖아 너 하면서 하면서 하는 거야 빨리 억울하잖아 <웃음> 림보 쳐주는 건데 차.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와. 너도 아웃이야 너한테서 림보 쳐주는 거야 억울하잖내 뒤에 칼국으로 붙어줘 알았어 갈게 무궁화 <웃음> 꽃이 었습니다 에나 너와오잘 <웃음> <웃음> 상관이냐 이건 상관이냐 상관이냐 무궁화꽃거이 피었습니다 <웃음>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무궁화과 사과 사과, 사 어, 어, 어, 어. 전원으로 임 이게 무궁화이 전원은 안 끝내보자, 계속 어. 무궁화거이니 <웃음> <거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